자 제가 여러분들 본인의 섬에 잡초가 많다거나 과일을 따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우리 섬에 꽃이 많은데 물 주기가 괜찮다 저 알바비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알바비 단돈 3만원 저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3만원만 주시면 다 합니다 오! 좋아! 왔어요 첫 번째는 버섯사장님 과수원 농장에 알바하러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어디로 알바를 하러 가면 되나요? 어? 작업복도 있구나 여기는 <웃음> 어? 알바 끝나고 온천도 시켜주신데 우와 대박이다 과수원이 어디인가요? 아 여기가 우와 여기 여기가 끝인가 저 옆에도 없나? 어 많이 심으셨네 잡초도 있어서 잡초도 부탁드려요 어, 잡초는 얼마 없으니까 5,000원에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렌지 향기 좋네 복숭아 이거 단지러우면손톱 오르니까 조심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과일 금방 땁니다 사장님 근데 혹시 과일이 엄청 탐스러워 보이는데 오렌지 하나 먹어도 되나요? 오렌지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오렌지 이거.. 아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오렌지 체리베 사과 다 가능해요 오렌지 하나 먹어 아 맛있다 못생기게 생긴거 못생기게 생긴거는 수출 못하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못생기게 생긴거 어떻게 구별해요? 좀덜 싱싱한거 벌레 파먹은거 맛있겠네 체리 어맞아저쪽에 아까 장초를덜 뽑았던거 같은데 음 양념 아 체리도 맛있네 다 뽑았다 다 뽑았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눈치 못 채겠지? 오내가 상했네. 안 하셨으니 이제 아아주세요새참도 챙겨주시는구나. 와 자기 왔어요. 나 뭐하는지 알아? 나 과수원 알바 왔어 다른 시청자분의 과수원 알바 왔어 3만벨 과일 따주고 네. 3만벨 받는거야 그래, 엄청 귀엽게 잘했네 네. 옷도 이거 여기서 작업복 주셨어 난빨간벗고 아, 왔거든 네. 자기섬에는 꽃에 물 줘야 되지 않아? 우리는 꽃 따다 버려야 돼 우리 꽃이 너무 많아 그래? 그럼 나중에나 알바 써주라 네. 알겠죠 사장님, 근데 사장님은 뭘로 그렇게 돈을 보셨어요? 첫 사업은 무였어요 오, 무가 아주 대풍이 나셨구나. 제이 사업을 열었답니다. 아, 이 사업이 과수원이시구나. 밤이라서 그런지, 오, 어, 날씨가 선선한 게 좋네. 밤에는 야간 수당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 처음이니까 야간 수당은 안 받을게요. 어, 세상에, 여기 구름 지나가는 것도 예쁘네. 세상에 별똥별. 결똥들도 떨어지면 좋을텐데 농땡이라니요 휴식도 필요하지 과일 쭈으려면 허리를 계속 숙였다 숙였다 나무도 흔들어야 돼요 손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무거운데 어, 저 체리를 쭈을 수가 없는데 괜찮아 버리자 체리 나중에 새들이 먹겠지 지나가는 동물도 먹고 새도 먹고 나. 역시 일할 때 먹는 사과가 제일 맛있지 오 이제 거의 바들가에 끝이 보이네 아까 들었을 때는 이렇게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지 몰랐잖아요 과일나무도 별로 없겠다 라고 생각했지 과일농사를 이렇게 크게 지으시는 사장님이지 몰랐어 사장님 어디 한번 둘러보세요 잡초나 과일 남은 게 있는지 마음에 드시는지 내가 또한번 하면은 아주 그냥 일을 기깔나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 사장님 과일 확인해보시고 사장님 그러면 저는 온천에 좀가 있을게요 음료수 하나 빼먹고 과자 하나 빼먹고 화장실도 있잖아 떡똑어배아파 똑똑 어배 어, 아픈데 아니 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떡똑떡똑 알바비 알바비 사장님 계산은 계산은 먼저 하고 가셔야 되니까 땀이 조금 났는데 그냥 세탁기에 돌리시면 될 거예요 사장님, 이제 돈을 갖고 오세요. 돈 자, 여기 시골에 있을 테니까 돈 가져다주세요. 3만 5천배. 아유, 편안하다. 아유, 시원하네. 아유, 오셨어요, 사생님 언니, 뭐가 이렇게 많지? 7만 1천배? 8만벨에서 0천벨은 작업복 세탁가 사장님 3만벨이에요 세단이가 아니라 여기 남방구라서 호주물 따라서 맞는 계산법이에요 이 선물은 뭐야? 에? 여미 원피스? 어이 사장님 진짜 나 꼬시는 거야 이 사장님? 이거 이건 또 뭐야? 샤워부스? 나 씻으라는 거야 뭐야? 나나 나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이거? 나 알바하러 왔지? 이런 걸로 지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 보려고. 하여튼, 언니, 사장님. 다음에 또뭐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난, 나, 나 박수 치는 게 없어가지고. 아, 박명록? 박명록? 오케이. 아. 아니, 무슨 마을 회관 앞에다 이게 구멍을 파놨어 사람 모든 게? 구멍 빠지면 고병원비 나오게. 과수원의 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이거는 체리 나무, 이거는 사과 나무. 아 과일 좀 챙겨주. 어 과일 좀 주세요 그러면. 나 비행기 가는 길에 먹게. 우리 비행기 기내식을 안 주더라고. 어 사장님 과일. 어, 이 싱싱한 과일. 과일을 1 0 개씩이나 주셨네. 오. 야 고양이 우리 여기 놀이터에서 놀자. 이리 하면 이거 타자 우리 재밌겠지? 재밌겠지? 오을내 네. 찾아보면 그런거지 무슨 짐 올까? 아! 불로볼트 정말! 역시 부자분이다 했어 어? 세상에 어쨌든 제가 박수를 못 치지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